안녕하세요 여러분 세계뉴스 읽어주는 남자 산유남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틱톡 관련 이슈를 가져왔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틱톡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 드릴게요 2012년에 중국인 사업가 장이밍이 IT 기업 바이트댄스를 만들었고 그 바이트댄스에서 나온 것이 바로 틱톡입니다 틱톡은 15초에서 1분 이내로 짧은 영상을 제작하고 공유할 수 있는 글로벌 동영상 플랫폼입니다. 정해진 음악을 베이스로 깔고 영상을 찍을 수 있으면서 영상에 다양한 효과를 줄 수도 있어요. 2016년 9월에는 도우인이라는 이름으로 출시되었고, 2017년에는 iOS와 안드로이드 기반으로 틱톡이 출시되었습니다. 도우인의 경우 틱톡과 유사한데요. 중국의 검열 규정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서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홍콩시위와 같은 해시태그들이 해시태그를 찾을 수 없음으로 뜨거나 천안문 사태, 티벳 독립, 파룬군과 관련된 것들이 검열 대상이 되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틱톡은 현재 세계의 다양한 언어를 지원하고 있고 2018년 10월에는 미국에서 가장 많이 다운로드 받은 앱 2019년 2월에는 10억 다운로드 달성, 또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세계 모든 앱들 중에 일곱 번째로 가장 많이 다운로드 된 앱으로도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국내에서도 스타 마케팅으로 빠르게 인지도를 올렸고 유명 아이돌이 등장하는 행사 같은 것들을 보면 어김없이 틱톡이 스폰서로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국내에서는 2019년 10월 기준으로 266만 명의 월평균 이용자가 추산된다고 합니다. 또 2020년 기준으로 블룸버그는 바이트댄스의 기업가치를 10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무려 120조원 정도로 추산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큰 기업에서 나온 어플의 어떤 점이 이슈가 되는 걸까요? 바로 개인정보 노출 이슈입니다. 틱톡의 개인정보 노출 이슈는 이미 과거부터 부각되었는데요. 2019년 2월에 미국 정부는 13세 미만 아동의 이름, 이메일 주소, 사진, 위치와 같은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반한 명목으로 틱톡에 570만 달러, 우리 돈으로 68억 정도의 벌금을 부과한 이력이 있습니다. 또 2019년 7월에는 영국에서 아동정보 보호 규정과 관련하여 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2019년 10월에는 국내에서도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이 틱톡의 개인정보 처리 지침을 보면 스마트폰 심카드, 위치 정보 등이 중국 정부와 공유되도록 되어 있고 다른 나라들은 이미 틱톡을 징계하거나 서비스 중단 움직임을 보인다고도 말했습니다. 그러던 중 6월 23일 iOS 14에서는 앱이 클립보드에 접근할 때 경고를 주는 기능이 추가되었는데요. 글자를 복사 붙여넣기 할때 임시 저장되는 공간인 클립보드를 앱이 이용자 몰래 들여다보지 못하도록 하는 목적입니다. 영국계신문사 더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iOS 14가 설치된 기기에서 중국산 동영상 앱 틱톡을 실행해 문자를 입력할 때 틱톡이 다른 기기에서 붙여넣기를 했다라는 알림이 계속해서 뜨는 것이 발견되었다고 보고했습니다. 해외 인플루언서들과 전문 매체들은 이를 두고 틱톡이 내가 휴대전화에 입력하는 글자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이 아니냐며 의심의 눈길을 보냈고 틱톡은 클립보드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하지 않고 반복적인 스팸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정한 기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틱톡의 국내 홍보대행사에서도 iOS의 업데이트 버그로 스팸 방지 기능의 오류로 촉발된 것이며 스팸 방지 기능을 제거하는 앱의 업데이트 버전을 애플 측에 요청 완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틱톡은 클립보드에 접근하는 기능을 제거한 버전을 업데이트하겠다고 말했는데요. 한가지 웃긴 점은 바이트댄스는 2020년 초에 클립보드에 접근하는 기능을 제거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는 점이죠. 그때는 구체적인 날짜를 제시하지 않았었는데요. 이번 이슈가 크게 번지면서 빠르게 대응하였습니다. 틱톡이 안티스팸이라고 부르는 기능을 제거한 업데이트 버전을 앱스토어에 올렸어요. 근데 또 웃긴 점은 안드로이드 버전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해외 블로그 같은 개인 매체에서도 여러 의견이 올라왔는데요. 스팸방지를 위해서 모든 이의 클립보드를 살펴본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이는 가게를 방문할 때 동의나 경고 없이 주머니나 가방을 엑스레이로 뒤지는 것과 같다. 또 어플리케이션들이 데이터에 접근하는 이유를 알 수는 없으나 애플의 프라이버시 관련 정책과 업데이트가 옳다는 것을 점점 증명하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틱톡이 클립보드에 접근한다는 것은 밝혀졌으나 현재까지 해당 데이터가 어딘가로 전달된다는 것은 명확히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아직까지는 틱톡뿐만이 아니라 다른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할 때 개인정보를 위해 이용자 개개인의 주의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의견 댓글로 남겨주세요.